여러분, 신청도 안했 신청하면 이제. 아니요, 그 예전에 사정으로 네. 통화는 했었어요. 아... 들어오라고요? 네, 핑크만 들어오세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내친에는 누구일 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층에는...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로비인가요? 응. 음. 음. 음. 고명도 할수 있어. 옛날 기계들 지금 침략할... 너무 무섭고 썰리네 요 여기 대기업이라서 대기업들은 뒷거래도 하시고 살인청부도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안전히 좋을지 모르니까 잠깐 껐다 갈게요. 저한테는 그래도 보가 얼마 안 됐고 저 그분들이 좀 주잖아요 음.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또이 노래를 또 불렀어요 거기서도 계속 대, 그 노래방 등록됐으면 좋겠다고 아, 맞아, 맞아. 이게 좀 오래됐는데 음. 제가 10월 달에는 직접 찾아가겠다고 이행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담당자분을만나서아니좀 음. 많이 다른 애들 음. 검색해봐도 노래방 신청한 것보다 지렇게 훨씬 많은데도 네, 저희가 검토하는데 약간 좀뭐 까다로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억울한거죠 이게 <웃음> 애들한테 이, 이, 이, 이, 구독자분들이 나오고 저희 팬분들한테 <웃음> 여기다 구독 신청을 막 여기. 네, 여기다가 노 네, 추천 추천을 계속 하시면 되는데 <웃음> 라고 했는데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많이 했는데 안 올라가니까 사실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왜안 됐는지도 사실 이유가 있으면 그걸 설명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냥 왜안 되나요 왜안 되나요를 우리가 몰라요 몰라요를 일관하기가 어려워서 <목소리> 나는 반딧불 <목소리>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신청하시면은 제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고니 근데 사람, 사람들이 그냥 추천을 계속 누르면 좋은데 이 자기들이 등록을 해요 그아그러면 응. 음, 응. 이게 또중으로되겠 올라오거든요 음. 아주 지나버리면은계시 예. 응. 아, 아, 그 아, 아, 아. 4 0만원을 내고 제가 등록하는 거는 돈이 있어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음. 왜냐면 예전 거는 아, 이미 등록돼 있는 곡도 두 곡이나 있는데. 응. 저희도 내고 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게 저희 쪽도 좀 상황이 어려워졌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어려움도 사실 지금 그러니까 입장은 네. 이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노래방이라는 개념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게임이니까 혹시 금영에는 네. 저희가 등록된 곡이 태진미디어에두 곡이 등록되어 있고 음. 금영에는 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금은한테는 뭔가 삐낼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음. 집 앞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공사 그때 저는 하셨을 때도 이곡말씀하셨습니네 맞습니다 네. 다른 곡들도 해주시면 좋죠 그냥... 그러니 불쑥 찾아와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웃음> 아니 이번에는 저번에도 음성 통화에서는 그 최대한 4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만 하시고 근데 그분 말씀하셨어 아니어서 권한이,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권한이라는 게 되게 좀 애매해 시행 포장된 것을 쓰는 사하시고그래 사람이 혼자도 이거를 다뭐 저도 이제 우리 노래방에 등록을 원하는 분이 있는데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가봐서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됐어요 라고 하면은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네 라고가 되잖아요 그게 사실상은 안 좋은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더안 좋아요 제 음. 입장에서는 괜히 사람 나, 그냥 인지도 없는 애들을 <웃음> 왜 이게 미디 해가지고 악보만들고 미디로 짜가지고 돈 써가면서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한테 되게 안좋아요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아 얘네 그냥 인기 많아도 안해줄래 그냥 돼버리면은 티비어는 나왔는데 저 입장에서는 또 갑자기 양산 나쁜 사람을 책임질 대상을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전 에 이걸 이행해야 될것 같아요 이행을 하고 노래방이 딱 나오는 걸 보고 노래방 가서 하고 하고 <웃음> 제가 제 잘했다 코인 노래방 같은데 가서 우연도 고딱 제대로 부르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해결했다. 코인 노래방 댓글을 이렇게 보면은 코스코 수장은 진짜 많아요. 수장은 진짜 많은데 저희도 그 수량이 또감당했는데 수량이 감당이 돼서 진짜 뭐 어떤 분들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신청을 했는데 이제야 그러거든 이렇게 하셨습아그되긴돼요 들어가긴 들어가대요못 기다려 3년 동안 음악 보러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힘좀써 바로 얘기어요 이거 굉장히 곤란했다고 오. 애들이 말도 너무 많고 음 미친 어. 놈들이 와 다음 다음 주에 또올것 같다 막 이렇게 그 이러면서 네. 무서워서 오고, 나 진짜 너무 싫다고 이직하고 아, 싶다고 약간 나일 그만 둘래 이거 그렇게 <웃음> 해버려못 <웃음> 다니겠다고. 근데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어? 어? <웃음> 개개 <개인> 최대한. 개긴 들었어요. 네. <그래>. 어. <웃음> 대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게 나쁜 놈이 생겨 버려요. 어떻게 <웃음>